네자 그러면 파워포인트로 파워포인트로 이제 여러분들 어 필요한 문구들 있죠 이거 이제 여러분들 이제 OBS 로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그죠 라이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여러분들만의 문구를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예쁜 문구를 한번 작성하신 다음에 어뭐 제가 첫번째 지난번에 샘플 하나 보여드린거 이런거였죠 그죠 요렇게 하나 만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공장전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공장전문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면 두두두두 두 두두 키우고 그 다음에 폰트를 요렇게 집어넣고 복사한 다음에 그죠? 네. 복사해서 윤곽선을 조금 두껍게 한번 가볼게요. 가고 음, 윤곽선 색상을 좀 진한 걸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전화번호는 010 000 000 000, 000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요런 느낌으로 만약에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죠? 그러면 죠그 여기에는 색깔을 어, 색깔을 음, 여기 채워주고 그죠 얘는 색깔을 흰 색깔로 바꿔주고 어, 이 색깔로 이렇게 바꿔주면 그럼 이제 우리가 공장 전문 관련되어 있는 뭐가 하나 만들어집니까? 네 그죠? 광고 문구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뭐 요런 거뭐 별로신가? <웃음> 자그 다음에 그럼 내 얼굴 하나 집어넣어 볼까요? 자 여기서 자제 얼굴 제 얼굴 제 사진이 증명사진 은좀 그렇고 증명사진 말고 음. 그런 느낌만 넣을까요,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네. 몸통만 좀 써볼까요? 네. 자 여기서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사진을 이렇게 해서 지금 투명 배경으로 하나만 갖고 온거 보이세요, 여러분?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사진을 가지고 오면 일반인 사진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 그러면 뒤에 배경이 다 있죠? 음, 다 있어가지고 어, 보통 이제 이 사진이겠죠? 제가 갖고 온거죠? 이게 원본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이걸 지금 배경을 싹 없애죠 그죠? 배경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배경 없애는 방법 자잘잘 잘 보세요 연습은 가장 좋은 거는 자기 사진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자기 사진이 없는 분들은 제 사진으로 하시면 돼제 사진 어디냐면 어디냐면 여기 2-4번 동영상 수업 자료 있죠 동영상 수업용 자료 거기 가면 거기 가면 어, 무료 이미지라고 있어요 무료 이미지 2-4-3번 무료 이미지라고 있어요. 보이세요 네 무료 이미지에 들어가면 여기에 김유수 사진 그래가지고 네, 있습니다 들어가면 제 사진 세 장이 있죠 그죠 이걸 넣는 이유가 제걸 인쇄해 가지고 벽에 걸어놓라는 으 취지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웃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해? 지금처럼 이런 거 연습할 때 쓰라고 해. 생각보다 스튜디오에 가서 이런 사진 찍어갖고 오신 분들이 안계세요 잘. 의외로 없어.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유튜브 할때 이런 사진 필요해요, 깔끔하게 나오는 사진. 그래야 썸네일 만들 때도 필요하고 채널 아트 만들 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거든요. 이쁜 사진 필요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어, 저 위에 우리 크롬에 사실 항상 크롬에 여러분 그러면서 사이트 주소가 뭐냐면요 리무점 b g 예요 리무브.bg 리무브.bg예요 네. 리무브.bg 아니 뭐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여러분 교재도 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네 안보시구나 그죠 제가 드린것들을 자 볼게요 여기 보면 2-4-9번이 이미지 배경 제거라고 되어있는거 보이세요? 여기 2-4-9번이 이미지 배경 제거 보이세요? 얘를 클릭하면 이미지 배경 사이트 보이세요? 얘를 클릭하면 그 사이트로 이동이 되게 만들어 놨어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거를 직접 입력해도 된다고 이렇게 요 이렇게 입력을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교재를 만들 때 여러분 가능하면 채, 제가 없는 거는 없다고 라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는 교재에 다 있고 제가 드린 자료에 다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적는데 시간 쓰는 게 아니고 예 교재에서 체크해놓고 직접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remove.bg라고 치거나 아니면 여기 제가 드린 2-4-9번에 가서 더블클릭하거나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이미지 배경 제거 사이트로 와요. 보이세요? 그럼 여기 이미지 업로드 보이죠? 이미지 업로드를 클릭하면 이미지 배경 제거할 사진 있죠? 그 사진 어디있어요 제가 드린 자료에 그죠? 2-4번에 동영상 수업자료에 무료 이미지 가면 김유수 사진 보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원하는 사진 있죠? 원하는 사진을 클릭하고 열기 하면 얘가 알아서 이미지 배경을 싹 해준다고 해요 웬만큼 여러분들이 어 그거 한게 아니면 다 배경 제거 해줍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배경 제거 하려면요 은 하루 종일 걸려요 <웃음> 근데 한방에 해준다고 한방에 요 그리고 여기 다운로드 버튼 보이세요? 다운로드 받으면 고화질로 다운받으려면 어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일반 하시로 다운받는 건 무료니까 다운로드 누르면 왼쪽 하단에 이렇게 다운이 되죠 그죠? 네. 네, 다운이 되죠? 다운된 게 어디 있어요? 다운로드 라는 폴더에 저장이 된다고요 그거를 그대로 불러오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파워포인트에서 삽입 들어가서 그림이죠 그림? 들어가서 어디에? 다운로드에 저장됐다 그랬죠? 원래는 어떤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에요 그죠? 이 사진인데 다운로드에 가면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죠? 예. 네. 불러보면 이제 이런 사진이 온거죠. 이런 사진. 보이세요? 그래서 이미지 배경 제거를 깔끔하게 해주는 사이트가 리무버비 g 라는 사이트에요. 여러분.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외부 이미지를 깔끔하게 제거해서 만들 때는 이런 사이트 잘 이용하시면 좋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리고 가능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사진 있죠? 본인 사진으로 하세요. 본인 사진. 그리고 제 사진을 쓰는 건참 좋은데 다 쓰고 나 다음에 항상 제자리에 돌려놔야 돼 가끔 가다보면 우리 교육생 사이트에 가보잖아요 썸네일에 제 사진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제 사진을 막 걸어놓고 뭐 제목을 막 적어놨어요 왜 그랬어요? 그랬더만 그때 썸네일 그 쓰고 난 다음에 수정 안해서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쓰시는 거 좋지만 원상복귀 이해되시죠? 됐 네, 원상복귀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런 사진들 있죠? 이거를 이런 거를 이용을 하면 깔끔하게 그죠 여러분들이 뭘 만들 수 있어요 예, 필요한 자료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자 요런 요런 걸 하나 이용을 해가지고 요런 거 하나 이용해서 또뭐 이미지에다 명금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뭐 뭐라고 해볼까요 예, 부동산 쇼핑 예, 부동산 음, 가격 부동산 정보의 뭐 모든 것 저는 이렇게 하셨겠죠 땅땅땅 그래서 요거를 어 나름 느낌들 한번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부동산 정보의 모든 것에서 하나 만들어서 두두두두두룩 해서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폰트는, 폰트는 우리가 배운 폰트들 한번 써볼게요. 나눔 스퀘어, 나눔 라운드. 자, 나눔 라운드로 하고, 네. 부동산 정보의 모든 것에서 하나 이렇게 딱 집어넣어 주고요. 네. 그다음에 어... 사각형으로 할까 아니면 원으로 할까요? 요런 거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요런 거 하나 만들어서 네. 삼각형 집어넣고 오케이 그러면 색깔을 붉은색으로 채우고 채우기 없음을 하고요 이거를 도형은 붉은색으로 채우고 윤곽선은 없애버리고 반대 가 어. 반대인데 윤곽선을 없애고 빨간색을 채우고 얘를 흰색으로 어. 그러면 이렇게 유튜브 이런 느낌이 나오겠죠 요, 디비랜드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들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폰트도 음 우리가 배운 폰트를 쓰는게 좋으니까 우리가 배운 폰트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한나체 괜찮네 예, 이렇게 뭐 하나 또 만들어서 집어넣는다든지 그죠? 뭐 요렇게 해서 음, 그루화 시키고 그럼 요런 느낌으로 이제 뭐 광고 하나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뭐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형태의 광고들 있잖아요 그죠? 어,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원래는 어, 직접 만드는 것 보다는 이제 맡기는 게 좋긴 한데 그거는 나중 일이고, 일단 만들 줄 알아야 되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소정할줄 알아야 되고. 한번 해보시라는 취지에요해보시라 취지예요. 네. 이건 별로네. 만들다 만들었는데 그닥 좋진 않아요. 그러면 제가 만들어 놓은 것도 몇 가지 한번 불러볼게요. 불러보시고. 아까 이거 공장 거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거 좋네, 그죠? 이거는. 김효수는 지울게요. 네. 별로 안, 안 어울리네요. 그렇게 하고, 제가 다른 분들 거몇개 만들어 놓은 디자인을 김영선 박사님께 만번어 이종실 교수님. 제거 제거 보죠 네, 김윤수 제거 네. 이런거 음, 하여튼, 대충 요거 한번 보시고, 이런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만들어 보시다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제가 가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잠깐 정지하고, 화면은 이제 어쨌든 녹화하는 거는 지금 잠깐 정지하고 지금 보는 거니까 다시 시업 시작하면 재개를 하도록 할게요. 네. 잠깐 정지했다가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지금 좀 만들어 보셨어요? 자기만의 어떤 문구들을 좀 만들어 주셨어요? 막상 하려니까 힘들어 죽겠죠 그죠? <웃음> 막상 해보려니까 힘들죠 그죠? 음, 별 반응들이 없으시네 자, 그죠? 그래서 좋은 대로 알려드리려고요. 저 보세요. 해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자꾸 실습을 하라는 이유는 이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아야지 그리고 또 한번 해봐야 남한테 맡기더라도 맡기더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작업 지시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해보시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작업 지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어디로 가냐면은 느 어디로 가냐면은요 네이버나 구글에서요 뭐라고 검색하시냐면 큰몽이라고 해합 큰몽. 음, 크몽. 자, 크몽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프리랜서 마켓 넘버원 크몽에서 나와요. 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네. 한번 해보세요. 크몽이라고 검색하시는 크몽. 네. 자, 검색해보셨어요? 네. 들어가보세요, 여러분. 네. 자, 클릭하면, 클릭하면요. 자. 여기에, 여기에, 에, 음, 뭐라고 해볼까요? 유튜브 채널 아트 한번 해볼까요? 유튜브, 네, 채널 아트. 유튜브 채널 아트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유튜브 채널 아트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금액 보이세요? 7,000원, 15,000원 막 있죠? 보이세요? 17,000원 막 있잖아요. 그죠? 썸네일도 만들어준대요. 11,000원에. 보이죠? 그럼 여기 들어가서, 아무나 한 뭐 썸네일 볼까 썸네일 고퀄리티 썸네일 하는 거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썸네일을 만들어주는데 이해 되시겠어요? 이런 느낌의 썸네일을 만들어주는데 1천0 0 0원만 주면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당? 그렇화하당한 개당, 한 개당. 네. 그래서 개당하는 거 이게 원래 이런 거 만들면 최소 썸네일은 5,000원 정도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5,000원 정도부터 시작하는 거라 5,000원 정도부터 그러면 개당은 5,000원 정도 주면 만들어주는 건데 그 돈이 있는 분들은 돈좀고 맡기면 되고요 그게 아까우신 분들은 본인들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반에는 좀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이런 투자도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업체에다가, 이런 업체에다가 아까 여러분들이 쓰려는 광고 있죠 광고 그 광고를 문구를 주고 디자인 좀 해주세요 그럼 보통 한돈만은 정도 주면 이쁘게 디자인 해가지고 줍니다 내가 그 시간을 허비할 필요성이 없어요. 자,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자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전화번호, 문구, 그죠? 나뭐뭐뭐저 아파트 전문 아파트 전문이야 아니면 뭐 내가 뭔가 표현해야 되는 문구 있잖아요. 그게 필요하다 그게. 그 문구가 문구를 만약에 제대로 안 정했잖아요. 수정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또돈 줘야 돼. 개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라는 거는 그 문구나 내용이 아이 정도면 이제 충분해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수정은요. 그럼 더 이상 수정할 게 없잖아 문구나 내용이 그죠? 그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이런데다 디자인에 맡겨버리라고요. 이런 느낌과 문구를 가지고 디자인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는 것보다 훨씬 죄송합니다 여러분 엄청 훨씬 이쁜 디자인들이 온다고요. 그리고 그건 어떻게 해요? 계속 쓰는 거잖아요 계속 쓰는 거잖아요 계속요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 디자인 맡기는 게 훨씬 유리해요 여러분 맡기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요 저랑 수업하는 거는 이걸 만들어서 내가 엄청 이쁘게 만들어 쓰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간 문구와 내용 디자인 형식의 형태 있잖아요 이걸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거 정한 다음에 이런 업체에다가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데다가, 디자인 해주세요 하면 돈만 원, 이만 원. 뭐, 만 원, 이만 원이 없다 그러시면은, 일체 곳에서 저한테 디자인 해달라고 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웃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서, 어, 그, 만 원, 이만 원만 투자를 하면, 만들어준다고요, 업체에서요. 업체에서 만들어준다고요. 그러니까, 맡기는 게 낫지. 이거 디자인 한다고 앉아보지. 한 시간 내도록 앉았는데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 이쁘게 만드는 데 가지 말고 들어가는 문구와 내용 있죠 형태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하라는 개념으로 어, 만들어 보란 거예요 그러면 대충 만들어서 넣어보면 별로 안 이뻐 어차피 내가 만든 거는 근데 디자이너한테 그걸 딱주고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잖아요 예, 그러면 금방 나와하루면 나와요 그러면 엄청 이쁘게 나오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디자이너한테 만들어 주라 그러죠 어떻게 알고 만들어 줄 건데요? 디자이너가 어떻게 알고 보니까 만들어 줄 건데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걸 여러분들 줘야 그죠? 만들어 줄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걸 안정한 상태에서 디자인에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또 바뀔 때마다 수정할 때마다 계속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돈줘야 되는 거야. 그죠? 예. 네. 그래서 그게 싫으신 분들은 디자이너를 월급 주고 고용하시겠죠, 그죠? 안웃기신가큰일났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데다가 맡기시면 된다.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거에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영상을 띄엄띄엄 일주일에 한편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분들이야 뭐 솔직히 5천원 만원 주고 이런 거 디자인 시켜서 하면 되는데 자주자주 어 자주 만들어 내신 분들은 또 비용이 부담이 되겠죠. 그죠? 그런 분들은 스스로 만드는 방법들을 아셔야 되겠죠. 자주 자주 만들어내는 분들은 망고 보드 같은 게 좋아요. 아까 보셔진 것처럼 그런 데서 만들면 퀄리티 좋은 디자인의 썸네일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띄엄 띄엄 뭐 일주일에 한편 정도 만들고 그런 것 같으면 맡기시는 것도 좋아요. 5천 원만 000, 원만 주면 여기는 만천 원이면 조금 비싸요. 썸네일이 만천 원이면은 여러분 아마 썸네일로 만천원한것 같지는 않고 가격 정보 잠깐 볼게요. 근데 썸네일로 만천원을 받네? 좀 많이 받네? 보통 보통 썸네일 은한 5,000원 정도부터 시작해요. 5,000원 정도부터요. 예. 찾아보시면 썸네일은 5,000원 선정도 하거든요. 싼데는 2, 3,000원에도 만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용 부담을 갖지 마시고 좀 저렴한 데를 찾으셔도 돼요. 근데 나는 좀 퀄리티 높게 만들고 싶어 하면은 뭐 이런 데 맡기셔도 되고, 그건 본인들 선택인 거예요, 선택.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만드는 걸 가지고 써먹어야 되니까.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유튜브 라이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라이브를 해야 되니까. 여기, 어디에, 여기? 저기, 뭡니까, 여기. 저, 여기, OBS, 그죠? OBS에 지금 만든 거, 만든 거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라이브하게. 네, 라이브하게, 지금 만든 거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시라고요. 그래, 라이브를 한번 해보죠. 그죠? 그리고 각자 라이브할 때, 어, 공지는 우리 단톡방에만 공지하고요. <웃음> 뭐, <웃음> 전체 공개를 원하면 전체 공개하겠는데, 혹시 뭐 전체 공개할까요, 우리? 아니. <웃음> 전체 공개 안 해요? 보통 나 전체 공개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 많겠는데. 그래서, 전체 공개 안 하고 우리 단톡방에다 뭐 우리 일부 공개해서, 우리만 보는 걸로, 우리만. 음, 우리만, 여기, 여기 계신 분들만 보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도 한 번은 해보, 한 번은 해보는 게 좋잖아요, 그죠? 한 번은 해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시범은 제가 보여드릴 거고, 제가 보여드릴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해보고, 한명할 때마다 다른 분들이 참석해가지고 댓글도 달고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이해되시겠어요? 라이하된 개념들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요. 자 그러면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화면 띄워서 라이브 해볼거에요 여러분 화면 띄워서 라이브 해볼거니까 어요 화면에서 광고를 띄우든 아니면 장면도 우리 디스플레이 있죠 여러분 디스플레이 캡처 화면에서 그냥 요 화면에다가 광고를 띄우든 이해되시겠어요? 자기가 유튜브 하고 싶은거 라이브 할거에요 라이브 라이브 할때 얼굴 나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고요 화면만 나오고 하고 싶으시면 화면만 띄워놓고 하든지 거기다가 광고를 띄워 놔요, 여러분 광고를요. 이해됐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그렇게 보이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이는지도 확인시켜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들어갈게요. 어, 10분 쉬었다가 라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